플로 <웃음> 모션으로 얼팍샷. <웃음> 와, 답답했어요. 솔직히, 별로 재미없었어요. 아마 다들 부끄러워가지고. <웃음> 문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웃음> 존나 문어같이 생겼네 정우야! 핸드폰으로 바로 올리게 다이빙 해봐 정우야 가자! 뛸때 준비되면 말해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목소리> 다이빙 뛰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유로워 보이고 너무 즐거워 보이길래 저도 두 번씩이나 다이빙을 뛰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 에. 아. 리 아. 아, 너무 아파 진짜. 세카, 세카, 세카, 세카, 세카. 세카 타임. 아, 눈에 벌레 들어어 아! 됐다. 아, 야, 안경 줬는데? 개이득네 개이득이네. <웃음> 아, 냄새 나, 이거. <웃음> 너 잡아줬잖아. 뭐야, 뭐해? 미친놈. 야, 야, 이거 뭐야, <누가>, 아, <웃음> <웃음> <웃음> 아, 진어로 진짜로, 아 진짜로, 아유, 아아 <웃음> <웃음> <시마. 웃음> <웃음> 자자자자 <웃음> 자, 자, 자. 하겠습니다 잠수 대결 준비 시작 하나 둘셋 <웃음> 야, 유지우, 유... 아, 야 내가 내가 웃을 때안 웃겼어? 존나 웃겼어 <웃음> 아 그래? 존나 웃겼어 존나 웃겼어? 잠수 대결해서 꼴찌 한 사람 슬로모션으로 얼박샷 물맞기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나 확해서 우리 인스 박재 재밌겠는데? 이거 비디오 판독 플러스 인스타 박제 플러스 영등이 유튜브 박제예요 맞아 두명? 하나 둘셋 아씨,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너무 웃겨,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다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웃기지 없다? 안웃기게안 웃기지, 안 웃기지. 유진이랑 1대1 대결 똑같은 벌칙으로. 어. 하나, 둘, 셋. 유지은 씨 승리의 소간 한마디 지원너 아, 아직도 숨 많이 나왔었어? 아니 나 끝나야겠지. 아 <웃음> 그랬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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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라면 먹고 싶은데? 걔가, 나 계란 나 계란라면 공기밥 공기밥 음료 이 a 공 o 밥 t 탈락? p 우리 p l e people, p e o 먹어 e people, people, people, p e 나 p l e people, people, people, 비바 o p l e p e o p 가 e people, people, p e o p l 가위 e o 진사 e people, people, p e 다 p 위보 people, p e o 다섯 개 people, p e 가위바위복 가위바위복 가위바위복 e p e o p 위 잠들어겠습니다너 <웃음> <웃음> <웃음> 일단 너무 억울하고 다시는 뒷광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 다섯 개? 비바 다섯 개. 단무지도 다섯 개. 아, 나 단무지 안 시켜도 돼. 단무지 네 개. 좀기마음으로 살게. 지금 뭐라고 라해 그래. 음, 맛있게 먹가 아스키마가 아스키마가 아스키마가 아스키마맛아스키마 맛있게 아스키마가 아스키마 아스키마가 아스키마가 아스 아스키마가 아스키마가 아스키마가 아스키마스키스키마가 아스키마가 아스키가스키가아스키마아마아아 아아니언다 놓쳤어. 길을 잃을 있어 가지고 여기서 밥못 먹고 여기서 고기를 산 다음에 저 장보고 마트에서 잠을 보고 야 마트 이름이 장보고 마트네. 아 장보고. 징지 <웃음> 상추가 지금 값이 폭등했어. 아무튼 상추 하나 사고 그 상추야? 우리 주학교 운동장이 많았는데 이거 김치 여기 있다. 김치 하나 사. 야 김인가? 어. 야 양주 사자. 야, 여섯 개나 양주? 야, 양주 한한 시간 걸릴 텐데? 여긴 파주 데근데 그러니까. 야너 기름 없다고 하지 않았어? 어. 기름 기름부터 사자 그러면 참기름 아, 사라고. 아차 아, 아, 아, 기름 없으니까 기름부터 사가면서. 어. 기름야 소주 먹을래? 양주 먹을래? 양. 어주 양주, 양주는 같이. 한 시간은 걸린다니까. <웃음> 여기 장보고 왔어잖 빨리 장보고 가야 돼. 야, 어 참치가. 야, 이거, 이거, 이거. 야, 참치가 뭐야? 와, 이게 뭐야? 이거 너무 큰 이거. 내내 새끼 손가락이랑 그래. 비교해봤을 때 너무 크지 않냐? 네. 그 새끼 손가락이야? 아. 와, 근데 이거 진짜 개꿀이다 이거. 조년 진짜... <목소리> 동안 먹겠다. 야, <목소리> 이 사람들 치는건 어때? 야, 지구 멸망하면. 는이어 야, 이장이두 반장이야. 아, 지구 멸망하 여기부터서 이 참치가 나가. 말하면... 반장이 두 명인데? 와, 말도 안돼 이거 다이거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어떻게, 뭐, 어게 뭐, 뭐, 어떻게, 뭐, 어 어떻게, 뭐, 어게 뭐, 게 내고 뭐, 뭐, 아, 자, 저희는 고기를 이제 구우러 왔습니다 야 정우야 빨리 와 빨리 와맹정 이정우 빨리 와 이정우 <웃음> 어? 야 그럼 이렇게 할까? 아, 꼴찌가 고기도 굽고 1등부터 이제 자리 정하기 네, 제일 편한 자리 아 그래? 그럼 그러니까 그래. 가위바위보 한 판으로 그냥 1등이 자리 선정하고 꼴찌가 고기 굽기? 응. 오케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웃음> 안 내면 진거 가위바이보 <웃음> <웃음> 오늘 너무터 ㅋ ㅋ ㅋ ㅋ ㅋ 이거 는 이중으로 짜고 친게 분명한 것 같아요 전 이거 동의 못합니다 그 고기 못 구워요 안 내면 진거 가위이 어디 앉을래? 너 어디 앉을래? 그냥 여기 앉을아 진짜요? 어, 천천히 왜 천천히 진짜 <웃음> 아, 어 이거는 이건... 너 어디야? 야 근데 니는 진짜 운이 없다 네, 나 p 시방에 아. 3만원 썼어 <웃음> <웃음> 건배사 몰러갈까 우리? 영도님 구독을 하자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아이 그럴 거면 성공을 기원, 발전을 기원 이런 게 향해야지 이아 소신 지켜야지. 자영둥이구독 아니 이거 비율 뭐냐? 그 양주 이따 먹을라 그러는가 응? 양주는 이따 먹을 거야? 보통 양주를 나중에 먹지 않나? 아닌가? 몰라. 근데 여기 파준데. 양도 한, 한 시간 가야돼 한 시간 가야돼? 존나 응. 많아 아너 계속 그만한 거였어? 아니, 난 저걸 한 시간 동안 먹는다는 줄 알아 자 하자 자,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정호가 한번선창하는 걸로 하자 <웃음> 뒤지기 싫으면 영재 음. 아 뭐하라고 그럼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한번 갈까 빨리. 뭐해 빨리 괜찮은데? 뭐해 빨리? 그래? 뭐해 빨리! <웃음> 좀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거. 일단은. 답답했어요. 친구들이 일단. 저랑은 일단. 좀 생각의 차이가 좀 다른 거 같아요. 멍청해. 제가 서포트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별로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별로 재미 없었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재밌었다고 거짓말 치고 웃고 했는데 롤도 진짜 재미 없었고요 라면도 진짜 맛없었고 PC방에서 혼자 3만 원을 쓰신 거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야이팔 <웃음>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지친 일상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힐링을 하니까 너무 그냥 행복한 생각밖에 안 들고요 네, 근심 걱정 없이 지냈던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웃음> 제대로 힐링을 하고 간다는 생각을 하네요 최고입니다 친구들은 이 질문에 다 오늘 하루 좋같았다 했는데 아마 다들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지 마음속으로 다들 즐거워했을 거예요 아마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네, 이제 꺼지시면 됩니다. 나만 존나 짧는그그 <웃음> 그 오디오 끄고 가세요, 뒤지기 싫으면. 에이, 애기 고양이! 어, 뭐야? 아, 끝이에요? 네. 가세요. 좀만 더 하면 안돼 아, 가세요. 아, 네.